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어전에는 대소신료들이 모여들고. 호조판서 홍남근 대감. 형조판서 유운구소 대감 납시요. 아니 그 위정인 초대감과 내가 진작에 나와있는데 빠져가지고 이 판서들이 이렇게 늦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나겸 <농이> 대감님 늦게 왔다고 지금 시비 거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선배들은 미리 다 나와서 주상전학계 예의를 다 하려고 하는데 어찌 판서들이 짬밥도 안되는 것들이 <농이> 더불어 동인당 당원 당규에 있는 대선 후보 선출도 늦추게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좀 늦게 들어왔다고 시비십니까? 아니 누구한텐 법이고 누구한텐 밥이고 뭐, 뭐야 이런 오만방자한 더불어 동인당 경선에 당신이 왜 신경 쓰지 <웃음> 그니까 <웃음> 그니까 정부 하는 일에 왜 신경 쓰십니까 옛날에 영의정 좀 하셨다고 지금도 영의정인 줄 아십니까 자꾸 그러시면 우리 늘공들이 불쾌해합니다 늘공들이 <웃음> 아, 불쾌해한다 늘공들이 아, 불쾌해하면 안되지 음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웃음> 잠깐요 그그 대사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 와 늘공들이 불쾌해한다 늘공들이 어? 불쾌하면 안되지 어? 내가 잘못했네 어?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어? 우리 김오수 대사원 대단하시네 어? 아니 내가 조선의 일개 정승이 정말 늘공들을 아주 불쾌하게 해드릴 뻔했어 어? 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 그 늘공들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까 일들라하지마 이씨 늘공들한테 허락받고 있어. 그 형판새끼 아주 형편없는 새끼라고 봐요 야! 네가 대통령이 될줄 알아? 나참 아니 초대감님 자꾸 뒷담화 하실 겁니까? 뭐라고요? 대사원하다가 바로 주상이 된 경우는 없었다 응? 어? 근데 춘장 대감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참, 아니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게! 나를 두고 하지 않은 말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웃음> 이 새끼 보기보다는 영민한데? 야 그게 넌줄 알았구나 어? 대감님 없어도 저치지율 1등입니다 어? 물론 ARS에서 그렇지만 세상이 대감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 뭐 백약이 부효지요 어? 제가 주상이 돼야 아...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실상을 비로소추호대감님도 깨닫게 되실겁니다 아니 형조판서 비로소추호대감이라니! 여기서 소추가 왜또 나와! 나참그 아니 양념대군 내가 언제 소추라고 했습니까? 응? 비로소추호대감님 이렇게 말했지 내가 언제 소추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왜 소추를 언급해? 음. 이것 봐 형조판서 나 양념 당신의 정치 선대로서 충고하는데 X잡고 반성하라고 아! no, oh 아니 아네시네가 지금 날 때린 거야? 제 아픈 구석을 건드리시니까 아니 나한테는 잡을 X이 없는데 X잡으라니 그러니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어이. 이것 봐라 니가 감히 내쉬면서 이 대군을 때려! 야! 너 X가 이 새끼야! 내가 깔 X이 없는데 자꾸 아픈 구성을 그만 좀 하라니까!